아. 사는 게 용하다해. 남자를 놓고 보면 고집이 남만치가 않아. 직성이 진짜 남다른 사람. 항상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풍향만 앞서 있는 남자.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는 남자.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가거지산 진짜 눈물이 많거든. 가슴이 엉어리거든. 전년에 고생하고 전년에 눈물을 흘리고 전년에 애를 먹고 전년에 가슴을 태우고 앞으로 이혼수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완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궁합이 있잖아요.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겁나게 싸워, 재키지. 이 세상에서 최고 힘든 게 남녀 궁합이야.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부를 한번 가져와. 아... 사는 게 용하다. 정말 사는 게 용하다. <웃음> 둘이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궁합이야. 왜냐하면 부부의 공방이 들어있습니다. 헤어질 거 같으면서도 안 헤어지고 그러고 사는 궁합이거든. 남자를 놓고 보면 고집이 남만치가 않아. 직성이 진짜 남다른 사람. 직성이 남다른다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 남달라.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머리가 너무 뛰어나잖아 남들보다 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제 했으니까 항상 남다르지 뭐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성도 있지만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 여자분은 이제 자존심으로 버티고 살았던 사람이야 여자분은 근데 왜 참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가 선택했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은 네. 그거 또한 자존심이거든.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살았던 것이지. 자기의 흠을 이지 밖으로 표현을 잘안 해, 이 사람. 집안의 흠이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절대로 밖으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뭐 고집이나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지금은 이제 둘이 부부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눈물바다였다. 바람잘날 없었다. 항상 살아는반 속으로 살았다. 지금 이 현재를 놓고 딱 놓고 보면 괜찮아. 왜냐면 하 남자가 말년운이 들어와 있거든. 전년 중년의 운은 사나웠어. 사나웠으면 이 사람이 뭐든지 하는 쪽쪽이 뭔가 안 맞았지.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남다르니까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항상 빗나갔던 거야.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70년도에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게 먹히냐고 안 먹히는 거지. 그치? 이 시대에 뭐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가기가 힘들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우주 여행을 계획을 잡고 있어. 금전적인 거는 누가 조금 운이 좋아요? 예전에는 여자의 기운으로 먹고 살았다 하지만 네. 남자가 이제 말려 운이 들어와 있잖아 그지? 아, 그. 이제는 남자의 기운으로 들어가 전연에 아, 그. 고생하고 전연에 아. 눈물을 흘리고 전연에 아. 애를 먹고 전연에 아. 가슴을 태우고 아. 애를 태웠지만 네. 찢어 죽이고 싶다 <웃음> <웃음> 찢어 죽이고 싶지만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머리로 숙이고 다 잘해주고 있거든. 현재 주도권은 누가들 잡고 있어? 지금? 지금 현재 주도권은 여자가 잡고 있지. 금전적인 거나 모든 게 잡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여자를 놓고 보면 자기 남자를 믿어. 자기 남자를 믿으니까 하염없이 쏟아주는 거야. 이 한결같이 자기 남자를 믿는다는 것도 참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치? 근데 이 세월 동안에 오면서 이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가거지산 진짜 눈물이 많거든. 가슴이 엉어리도 많든 옛날 가거지사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눈물이 아플서 양어깨 들머지고 오는 짐들이 너무 무거웠다 이제 그래 그래서 한 번씩 있잖아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제 그래 어우 이 얘기하는데 눈물 날라간다 가슴이 뭉클하네 정말 주저앉고 울고도 싶었고, 모든 걸다 내팽개치고 세상 밖을 나가고 싶은 적도 있었다, 인제 하는데.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울고 있어도, 밖을 나올 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나왔다, 인제 하거든.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 남자는 진짜 철부지, 시부지잖아. 항상 남자는 있잖아. 의욕만 앞서있는 남자.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는 남자. 그거 항상 자기가 뭐를 할 때마다 있잖아. 될 거라고 하고 하는 고하 거야. 안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된다. 100% 된다. 아유. 이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3년이 가니까 힘들었다 이제 그래. 그 세월을 이 남자는 철부지 시부지 거치 철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가슴이 멍어리가 적겠어. 남자분은 <웃음> 2 0원씨 여자분은 박미선 씨. 선생님 말씀대로 이봉원 씨가 사업을 진짜 많이.. 이 사람은 시작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네네. 근데 3년을 못 갔으니 시작할 때는 투자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모든 게 의욕이 강했는데 하다 보니까 는이 사람은 또 포기도 빨라요. 근데 이 여자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항상 내려다보고 항상 바라봤으니 그거 항상 믿었으니까 그게 이 여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럼 앞으로 이혼수는 없어 없어 아, 없어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좀 편한 삶을 살아 편한 삶을 산다 이제 했으니까 지금부터 덜 고생하고 사는 거야 그래도 음. 선생님 말씀대로 말년에는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웃음> 말년에는 아이는... 받고 살아야지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마음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진짜 무코냈다, 진짜 눈물 날 뻔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